자, 엄마가 나 노래 불렀죠? 응, 응, 응. <목소리로> <목소리로> 음. 메 <목소리로> 국민이 거 i s a i 여러분, 이번에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어떤 걸 진행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잘 사용하고, 우리 하루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유리컵을 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나 커피를 마셔도 되고,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란 뭐 이렇게 푸는 조리 도구로 사용해도 되고, 또 무엇보다 저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요거트 시리얼 볼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 너무너무 좋은 컵이에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렸던 깨콩이라는 캐릭터인데 이거를 한번 담아봤어요. 색깔은 약간 버건디 색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얀 색깔 요거트를 담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인한테 주려고 미리 포장을 해둔 건데 이제 이제부터 이제 포장을 할 건데 이렇게 개콩이를 바깥에 코다닥 그려줄 거고 그리고 택배는 이렇게 우체국 택배 박스로 가지만 아마 로젠 택배로 보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이벤트는 아쉽지만 우리 국내 한국 구독자님들한테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제품을 제가 제작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 외국 구독자님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국제, 국제 택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줄 텐데 거기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가 이벤트 참여 기간이고 21일날 이제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공지해 드릴 거예요 결과는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드릴 거고 인스타그램 으로도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번호 이렇게 돌리는 걸로 추첨을 할 예정이고 2 0 분에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컵이 디자인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만들 걸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이벤트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아마 자막에서도 다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10만 구독자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를 <웃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늘 좋은 영상 가지고 오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도 종종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받은 만큼 꼭 보답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특히 더더 더 많이 많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